연산으로 이동, 중 입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우럭 2인을 시켰는데 일단은 스키다시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겉반찬 이거는 전어구이 같고 새우 그 다음에 이건 피조개 굴두개 소라두개 그 다음에 이거는 백합이래요 문박지로 싼거그 다음에 이거는 꽁치 그 다음에 깻잎 상추 그 다음에 양념장하고 가루와사비 마늘, 쫑고 고추까지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1차로는 일단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회는 조금 있다가 나오고 2차로 나온 거 보면은 낙지, 탕탕이하고 해삼, 그 다음에 멍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와사비, 마늘이고 요거는 가리비 요거는 전복은 한 개만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총 보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스키다시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살아있는 생새우 두 마리 큰거제 손가락이 요만해요 엄청 크지 그럼 요거 병어 그 다음에 이게 뭐였지 아무튼 뭐 나왔어 <웃음>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우럭 그러니까 뭐 저희는 우럭 아 아니 우럭이 아니 우럭을 시키면 다른 횟감이 좀만큼씩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건 도미 그 다음에 요게 병어 요거는, 전어. 그 다음에, 개 삶은 게나와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풀소라. 그 다음에, 요거, 조개 관자. 그래서 일단 지금 3차가 나왔는데, 뭐더 나오는지는 모르겠어만 아무튼, 근데도, 벌써 이만큼이야. 우와. 와, 여긴, 진짜 스케다시의 왕국이네. 저녁 7시 고회 하나하고 관자 그 다음에 뿔소를 먹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맛있고 진짜 신선해요 너무 맛있어요 현정이네요 강력추천 일단 아직 뭐 메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메인이 안 나왔는데 어 이게, 이게 사이드가 이만큼이니 뭐 거의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네 매운탕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t h a n y o 지금 보이시는 데가 바닷가 바닷가 바로 앞에 저기에 현정인의 집이라고 써있고 왼쪽에 곰수항의 집이라고 써있는데 저 집을 저 집도 현정인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수를 했는지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는 지금 다 먹고 나왔고 아 정말 뭐 물론 가격이 9만원대면은 좀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더라도 그거만큼의 이상이 나와주니까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감동을 받고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이곳은 제 개인적으로는 역대급 횟집입니다 같이 간 친구도 너무 만족스러워 했고요 네이버 지도에서 지금 검색한 거를 보고 계시는데 방문자 리뷰가 428이고 블로그 리뷰가 2702이에요 대부분의 식당이 블로그 리뷰보다는 방문자 리뷰가 훨씬 많은데 이 집은 반대네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유명하다는 라 곳이겠죠 전화번호와 연락처는 이렇게 되고요 영업시간은 나온 거 보니까는 쉬는 날이 없나요? 매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적혀 있네요 그리고 저희는 안 먹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서더리 매운탕 맛집이라고 적어놨네 근데 회를 시키시면 회와 스키다시 양이 어마어마해서 만약 가신다면 회를 선택하실지 서더리 매운탕을 선택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저에게는 기억에 많이 남을만한 식당이었습니다 별거 없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땡큐 포 시청